t 퍼 ế 아니야. 일단 한번 가보자.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은. 아니, 지금은 괜찮지. 요즘 비 많이 와가지고, 비 맞아도 되는 비 아니야? 근데 지금 되게 상당히, 어, 한복교를 왜 가? 어제 한복교를 못 되면, 고길 왜 가? <웃음> 지금 앞에, 앞에 사람이 우산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괜찮을까? 응. 괜찮아? 뒤에 돌아올 응. 수는 있겠지. 그럼.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웃음> 아, 저, 저, 저 미안한데, 저도 행쾌해요. <웃음> 저 너무 신기하거든그 사람도 아무것도 없지 <웃음> 아무도 없긴요 사람이 앞에 얼마나 걸려 있느냐 미친놈 좋아 저 앞에 미친놈 있다 거기 비 오는데 이렇게 간다? 미친놈 <웃음> <집이> 제정신 나는데 <나요. 웃음> 저 미친놈 같아요 <애가> <웃음> 혹시나 미친놈? <애? 웃음> 하이 다 젖었어요 지금 죄송한데 여기 다시 올챙이 생길 것 같거든요 아, <웃음> 어, 그러니까 여기 올챙이 다시 생길 것 같아 어머, 어머 너무 많이 와요 어머어머 빠져졌어 죄송한데, <람재> 하이, 이제 목을 많이 켜서. <람재> 여기 한번 살짝 아, 들어가야 돼요. 뭐? 살짝 여기 들어갈. 지금, 들어와요비 <웃음> 저... 맞아요, 너. 뭐. 일로 와. 지금 너무 많이 오는데, 비가. 하이야, 아, 지금 무슨 일이야?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하이야. 우리 만우산 없어요. <웃음>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웃음> 아, 너무 많이 와요. 어, 아우. 어. 여기 보세요. 난리 났다 병원에 직원분이 있거든요. 꽤 오래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두신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편지를 쓸 겁니다. 저희 애들 되게 예뻐해 주셨는데 아쉬워요 스티커도 붙여 드릴겁니다 아, <웃음> 열심히 주사거렸는데안 찍었어 <웃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리고 안에는 귀여운 스티커 붙여 드렸거든요 저희 애들 잊지 말아주세요 선생님 안녕 하이는 병원 안 가? 병원 안 가냐고. 가서 인사해! 배뻐귀여귀귀 귀! 일어야 배포야! 이봐표정이 너무 안좋 안녕! 배포 안녕! 안녕. <웃음> 아. 어, 오이.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요? 모한테 앉아서 기다려 진실이 이모다 오빠나 진실이 모 유난을 아, 떠시네 아이고, 유난을 아이고, 떠셔 우유빛가 유지하기 힘드네요 정말 아이유 되게 힘드네요. 지금 <웃음> 너도 그 우유주사 이런 거 우유주사 이런 거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나? <웃음> 하늘이 예쁘다. <웃음> <웃음> 아이고 예쁘다. 헤퍼야 누가 두번쌀래 그럴 수도 있자. 누가 두번 쌀해요. 그럴 수도 있자. 헤퍼 앉아서 기다려야지. 앉아서 기다리면. <웃음> 알지 어, 아, 아 됐다 이제 가자 가보자 이제 가보자 가 들어가 뒤로. 뒤로 가라니까 왜 앞으로 오세요? 자꾸 뒤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빨리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 뒤로. 뒤로 가세요 더 뒤로 가세요 아,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가라고요 지금 자꾸 왜 자꾸 뒤로 가라고요 뒤로 빨리 뒤로 가라고요 지금 그래. <웃음> 이겨라! <웃음> 못하겠어? 못 뺏겠어? <웃음> 근데 갑자기 엄마 보고 웃을라 는데 하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 어? 어? <웃음> 옆에? <웃음> 어 <웃음> 브랜디 똥싸 하이 똥싸고 어, 머리야 <웃음> 그리는거 아니야 우리 미용했구나. 네. 미용이어요 가세요. 뭐가뭘 엄마가? 고 다니겠지? 어머, 무어 알았어, 어머 이게 왜 이렇게, 이렇안 나와? <웃음> <웃음> <웃음> 어, <어우>, 목 말라. 목 말라고. 아 물병 발로 차는 게왜 이렇게. 안 <웃음> 봅시다. <웃음> 응. 아, 기다려, 알았 잠깐만. <웃음> <웃음> <해봐. 해봐. 웃음> <해봐. 웃음> <웃음> <once> 다쏟아어 아니야 남았어. 좋네 뭐 여기 시원하고 이쁘잖아. 남은 거 가져. 하이는 여기 나온 대안 먹더라고. 아니 얘가 지금 눈앞 앞에 물을 그러니까 약올린 것처럼 자신 지금 엄청 출수리고 있는 거밥내속으로 빙신. 아니 아니 얘 약올리는 것 따지고 물을 보여주고서. 해봐. 사 엎어버렸어 아니 오늘 이 물병이 너무 있잖아 엄마가 아끼는 물병이라서 한번 아우 씨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네. 아니 내가 다 꾸든가도 <웃음> 데 근데, 근데 물 있어? 요랬데 있어 <웃음> <웃음> 아니 없는데 누가 봐도 없는데 <웃음> 누가 봐도 없는데 이때 아나 진짜 너한테 자체진상이야 있어 <웃음> 어나 <있어. 웃음> 어, 몸만 죽이면 돼아나 <웃음> 완전한 <웃음> 포장이 너무 웃겨. 뭐야? 가 뭐야? 이나. 네, 하셨 네. 어디로 하세요? 어디로 요뭐 해미. 멤버지에서... 우리 어디가? 우리 어디가? 캠퍼. 어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청 엄 대박입니다. 도착했다. 이것은 와, 대박. 우와. 대박. 대박. 의자 의자 감성 보세요. 그냥 퓨겨였어 하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번만이네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다야 진짜 진짜 진짜 어야야 이거 빵이짜야 이거, 이거 빵 먹어야 돼 진짜 <웃음> <웃음> 거짓말이야. 음. 나 14살 때 이런 먹은 적 없는 것 같아. 어, 너야. 진짜 딱귀웠다